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박세영 프로입니다 연습장에서는 공이 잘 맞는데 필드에서는 왜 이렇게 공이 안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나 연습장 가면 정말 똑바로 잘 컨택트도 좋고 너무나 잘 되는데 왜 필드만 가면 내 스윙이 안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이 원인은 이 더정 허리선장 요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 연습장에서는 편안한 공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많이 쳐봤어 내가 전에도 쳐봤고 어제도 쳐봤고 내일도 칠 거야 아마 그래서 너무 편안한 공간이어서 내가 편안하게 체를 떨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체를 헤드를 밑으로 떨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도 좋고 방향성도 좋고 그리고 공 치는 맛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필드라는 곳은 내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곳이에요 공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어떤 라이에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 힘이 항상 안정적이게 일정하지 않으면 스윙이 불안정해질 거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올라가는 백스윙 때 올라가는 힘이고 내려올 때 내려오는 힘이고 팔로우 때 올라가는 힘이고 피니쉬 때 다시 내려오는 힘이고 이 굴곡이 많이 차이가 나면 내가 긴장을 하면 이 굴곡이 커지고 내가 긴장하지 않고 편한 곳이면 이 굴곡이 작아서 안정적이게 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면 힘을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이내 네 구간에서 테이크 백에도 내리고 백스윙 때도 내리고 다운스윙 때도 물론 내리고 팔로우 때도 내리고 피니쉬 때도 내리면 일정하게 같은 내려가는 힘이기 때문에 이 굴곡이 더 줄어들면서 스코어도 더 안정적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필드에서 그래서 제가 이힘 내리는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자힘 내리는 방법은 뭐 스윙을 다 떠나서 또 결국 기초의 그립에 있는데요 이 손바닥 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버해서 보여드리자면 왼손하고 오른손의 힘의 방향을 좀 보세요 왼손을 누르고 오른손도 누르면 약간 요렇게 구부려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무지개 모양으로 요렇게 구부려지는 게 보이죠 요런 식으로 그립의 힘 그립을 잡았을 때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얘는 왼손은 애기 통통이 애기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랑 통통이 들어가고 오른손은 아빠 손가락 검지랑 좀 이렇게 위로 요렇게 눌러주는 힘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내리는 느낌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 팔꿈치까지 구부려 주면 이런 식으로 내려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백스윙 때 내려가 있고요 올라갈 때도 계속 누르고 있는 힘이 들어갈 거고요 물론 다운스윙 때도 내리는 힘이 느껴질 거고요 팔로우 때도 오른손이 눌러지는 힘이 느껴질 거고요 피니쉬 때도 계속 오른쪽 손이 피니쉬 때도 오른쪽 손이 얘를 눌러주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이 그립 자체를 그냥 이런 힘을 안 주고 그냥 편하게 잡으면 너무 올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테크 백부터 그래서 얘를 한번 두손 그립 안 잡아도 돼요 두 손으로 요런 느낌 다시 물론 채는 요렇게 휘기가 어렵지만 요런 느낌으로 잡으면 돼요 그럼 제가 다시 채로 잡아 볼게요 그래서 자 아까 이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요렇게 요렇게 무지게 만드는 느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힘 근데 보이지는 않을 거야 요거는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일정한 힘으로 스윙을 끝내기 때문에 굴곡이 덜 해서 필드 나가서도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얘. 자, 올라가는 힘, 올라가는 힘, 내려가는 힘, 올라가는 힘, 내려가는 힘.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약간 굴곡이 조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이도 있고, 약간 머리도 움직이고, 많은 움직임이 보일 건데, 얘를 계속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면 어떤 형상이 나오는지 볼게요. 훨씬 더 컴팩트하고 안정적이고 깔끔한 그런 힘이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요 느낌 그림을 어떻게 잡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이힘 느낌으로 요 느낌으로 계속 요렇게 느낌으로 저 보이죠? 손이 계속 이 힘을 유지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어 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ve a good day! Bye!